어? 이차 예쁜데? 어? 이게 맞아요? 어? 이 너무 예쁜데? 안 했어요. 네. 어? 뭐야? 어? 이게 뭐야? 오! 예쁘네. 어호 이게 뭐야? o 어, 이게 뭐예요? 텀블러 강릉 여름 텀블럭 마그 내시고 그리고 꼭 잡고 있으면 네네. 열기로 응. 얘가 빨갛게 따치... 변해요 <웃음> 와 신기해요 응, 응. 요것도 네 기념품으로 드릴게요 네, 감사합니다. 오 여기 어때? 도 있네 가자 아니 뭔가 광고하고 있어 오. 어. 어머 에이 좋아 와 어, 이게 뭐야? 스파게티 스파게티다 뭔가 여기에서 <웃음> 화장실 앞에서 스파게티 먹었어 여기요 근데 내가 아 이거는 내가 방금만 하는 거잖아 이거랑 이거 이거 안 좋아해 이거 거울 단데 가는 거 여기서 넣은 거 좋아해 솔직히 침대 엄청 커 일단 침대 커 라랑 이.. 오 마이 갓안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눈가 여기 뽀뽀했어 오, 화장실 끝끝에 그 근데 오, 그 끝끝해 화장실이 새로운 느낌 응. 그 끝끝해 이거 근데 내 생각에는 어차피 너 알아? 우리는 모텔 가면 뒤쪽 여기 넣는 거 아니에요. 뭔가 옷 이렇게 혹시 여기 넣어서 그래서 자는 거 말이에요. 그래서 어차피 이거 터치안 해요. 머리 응. 이해해요. 전신 스포츠 마사 전신 스포츠 스포츠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운동하는 마사지요. 그럼 이런 게 많이. 보호시스 마사지 에이 여기 콘덤 안준데? 뭐야? 에이 내가 처음 호텔는콘덤 권덤 안주는 거 알았어 에이 이거 라프 호텔 아닌데 <웃음> 에 근데 이거 두개 있어 안줬어 유이 왜 너무 싶어 보여 아, 이거 줬어 헐 그리고 어... 어 진짜네. 너 가? 에? 어, 이거 있어. 자, 오늘 0시열시 사진 분이요. 이게 뭐야? 그 안에 없으면 보통은 거을앞이나 침대 옆에 있어요 왜왜왜 왜, 왜 이렇게 많이 보고 싶어? 보여줄게 침대... 아니 근데... 침대 옆에 아무것도 없어 침대 옆에 아무것도 없어 어! 있다! 육수...옥수수? 우수수... 음...음사? 사이 그냥 <목소리> 하는 <목소리> 잘못 찍 따로 도었는데이야기다가머리락스로나수로 감시하이...